아레나, 아레나. <웃음> 이 녀석 왜 따라오지 않는 게냐? 이리 와라. 차차 이리 와. 아! 이 녀석 감히 날 넘어지게 해? 일국의 공주인 나를? 건방진 녀석. 공룡 산책 신기기가 너무 힘들구나. 개 아무도 없느냐? 갑니다 공주님. 마리오가 왔습니다. 내가 공룡 산책시키느라 너무 지쳤으니 내 씽씽이를 가지고 오느라. 알겠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, 공주님. 너희 녀석, 감히 내 씽씽이를 타고 놀아? 아니에요. 그냥 잠깐 타본 거예요. 이케라 공룡은 네가 마저 산책시키고 오느라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물빠짐이 시원치 않은 곳이 있다고 하니 궁궐에 돌아가서 고치도록 하여라! 알겠습니다. 난 이만 간다. Let's go. Where are you? w h e 어 e a r 왜? you? Where are you? Where a 했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 맞잖아. 싫어. 공주 역할은 나만 하고 싶다고. 그런 게 어딨어? 번가아가면서 하기로 했잖아 헉, 난 오늘 공주놀이 재미없었어 이제 너라 안놀아 나도 흥이다 헉. 얘들아 보라하늘이 뭐하니 왜요 쌤이 왜요 쌤이 어, 너희들이 너무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에 분홍이가 지금 잠을 못자고 있어 어떻게 좀 안되겠니 미안해요 쌤이 이제 조용히 할게요 이들이 조용히 놀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까? 어떤 일인데요? 알려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일이야 크리스마스 트리? 정말 재밌겠어요 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네, 네. 짜잔 우와 크리스마스 트리가 꽤 큰데요? 그러게요 쌤이 이걸 어떻게 장식하면 돼요? 어 지금 분홍이가 오니까 간단히 설명할게 너희들이 그냥 좋아하는 걸로 예쁘게 장식하기만 하면 돼 좋아하는 거요? 어 아무거나요 어 그래 그래 자, 잘 부탁한다 간다 음, 어떻게 장식해야 되지? 우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좋아하는 걸로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재료를 가지고 와보자 어 그래 좋아 예쁜 거 말이지 <웃음> 자 우리가 갖고 도는 꽃블럭이야 하늘아 나도 준비했지 어서 해봐 우리가 좋아하는 시리얼 어, 이런걸 올려도 괜찮은가?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보려고 하는건데 뭐 에이, 맞아 나도 맛있는 과자로 장식해볼게 오예 바삭바삭한 걸 먹으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오야 나도 먹을래 그럼 음 맛있어 음 역시 초콜릿 시체하고야 먹지만 말고 장식하라고 지금 네가 다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? 알았어 장식할게 포장지도 아 이쁘다 내 네, 차례지 짜잔 그라야 그래, 그게 뭐야 뭐긴 뭐야 우리 어제 멸치 반찬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 멸치야 멸치도 올리자고 맛있긴 맛있었지 좋아 참 너무 우리 생각만 한것 같아 장난감도 하나 놓을까? 어떤 거? 어 며칠 전에 연도 오빠가 만들어 온거 있잖아 아 그거? 어 이거까지 놓으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세미가 좋아하는 것도 놓자 어떤 거? 그게 왜 세미가 좋아하는 거야? 세미가 이거 먹을 때마다 음이 맛이야 이랬다고 얼른 그것도 올리자 우후 우후 와 마치 눈이 내리는 거 같아 그렇지 세미가 정말 좋아할 거야 세비가 정말 좋아하겠다어 우리는 아무래도 장식하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아 <웃음> 아 멸치 냄새 좋고 과자 냄새 좋고 어보래야 창밖에 눈이 오는 것 같아 어 정말이네 우리 눈놀이 하러 나가자 그럴까? 나가자 보라느라 트리 장식 다 했니? 어, 어, 아니, 이 녀석들. 어, 이게 뭐야? 이 녀석들 장난만 쳐놓고 나갔네. 들어오기만 해봐라. 아, 못 말려.